안녕. <웃음> 오랜만이야. 조광에서 <종관에서> 좋죠. <웃음> <웃음> 교수님들은 결과물만 보지 우리가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재미는 있겠다. 한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찍는지 보여주자. 결과물이야. 여기 몇 개. 이거 메, 메이킹 찍으려고. 왜왜왜? <웃음> <왜? 웃음> 교수님한테 <웃음> 얼마나 힘들게 <웃음> 찍었는지 보여주려고. 아 우리 진짜 이제 뭐 하지 근데? 아, 저거 아, 어제? 아이디어를 한번 해봅시다. 액션 위주보다는 서사 중심이 어떨까, 내러티브가 있는 거를. 근데 저는 재미있게 볼수 있는 영상들을 봤으면 좋겠고 진지충을 하지 말자. 하. 그렇죠. 근데 이거 어때요? 아기 하여튼 사진체면 웃긴 한데 음. 세원이랑 결혼하는 거. 뭐? 누구? <웃음> 누구 <웃음> 뭐라고? 누구소 서윤이요? 소윤이 아... 엑 세훈 씨요. 다음 주 만나서 좀구체적그 세훈을 찍을지 아니면 거에다 소리가 게아 얘가 그냥 얘소리던데다 예. 아시잖아요. 네. 그 알아요. 스 네. 있으니까. 세훈왜 세훈인가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 그래서 민주주의 투표 해요. 인인 나 서윤 씨가 준비한 PPT 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1조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누구 있을까요? 뭐라요 아, 캐리어?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떠오르는데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 아리아나 블란데... 저는 그때 딱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냥 놀았어 <웃음> 네. 네. 저는 세연이랑 결혼하는 법 발표를 맡은 이커 18학번 전준우입니다. 바로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웨딩 준비를 저 혼자 먼저 할 겁니다. 그 여기서 투표를 보실 건데요. 웨딩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벌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중에서 선택하신면 저는 일단 신라호텔에서 다이너스티 룸 말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여기가 네. 그 셀럽들이 많이 결혼한 곳이에요 네, 네. 여기 아, 상소 네. 살고 있는 장동관, 고소영 그리고 송송커플도 기게 됐나요? <웃음> 여기 밑에 그럼... 단점은 송송커플도 결혼한 거. <웃음> 그 웨딩 준비가 다 끝났으면 사인을 하러 가야죠 음... 혼인신고서, 제가 혼인신고서 알아서 혼인 당사자 각각이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세훈이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컨펌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세훈이한테요 어. <웃음> 아. 결혼만 하면 제 모든 스토리는 완료되는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 저 네. 네. 저희가 혼인 신고를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컨펌이 가장 그 컨펌이 가장 중요한데 만에 펌펌을 하라 찾아봤어요 근데 그 혼인신고서 서류를 보고 제 생각에는 저라면 진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럼 무서운 어 락포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락포 형성까지 여기서 가는 거예요? 락포 먹고 싶어요아 <웃음> 이제 <맞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웃음>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말아주면 안돼동산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아리아나가 재미는 있는데 거기서 끝이야 근데 그럼 어떻게 찍어? 실질적으로 l a 가? 와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산으로 가겠다.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지. 어떤 가치가 있는 영상인지를 물어봤을 때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영상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서. 그럼 음... 음. 한번 엎을까? 너무 엎을까요? 한번 엎고 다른 아이돌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 엎을 응. 시간이 있어. 아직.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드라마로 좀 가봅시다. 음. 드라마? 그냥 다른 팀이랑 비슷하게 간단하면서 이게 신박하면? 되게 재밌을 음. 것 같아. 그게. 근데 그래서 뭐라고. 난 스릴러 싫어. 그러면 네. 음, 제가 제가 약간 요즘 그런 걸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지 쓰기와 이런 거. 근데 우리 <웃음> 어렸을 때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뭐라 아직 편지 평균의 편지 음. 이 편지는 영국 런던에서 아 시작해요. 그럼. 영국에서 시작해요. 뭐네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래야지 불행한 어, 일이 생깁니다. 턴 돌리기처럼 그거를 약간 현대물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음. 같은. 데 그러니까 음. 요즘에 카톡으로 그런 거 보내잖아. 음. 이거 뭐몇 명한테 돌리시오. <웃음> 또 웃겨 대학생들이 제일 잘해 그거 <웃음> 알지. <웃음> 그런 걸로 스릴러 만들어 도될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가닥이 어떻게 돼? 그냥 예를,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내가 만약에 그 카톡을 봤어. 당시에 뭐세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긴데 음. 아 뭐야 라고 하고 뭐야 라고 핸드폰 내려놓는데 뭐 핸드폰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은 뭐야 하고 책 넘기는데 쓱택 비어서 음. 아. 피가 딱 나면서 어? 뭐지? 하면서 갑자기 그래서 빨리 이거 막 표현을 약간 이제 서로 돌리면서 정말 응 음. 너무 좋다. 날 커지는 어. 거. 그러면 우리 중한 명이 진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도 가. 얘맨 마지막에. 아 이거 카메라로 담고 했어. 요 이거 보여 드린다 교수님한테. <웃음> 불만 있어요 교수님한테? <웃음> 카메라 보면 말하세요. 아니 아 이거, 이거 전달해 드릴게. 이것만. 교수님. 이, 이 영상을 보시고 5초 안에 답장을 주시고요. 주셨으면... <웃음> 아고. 뭐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첩첩산중이라는 말 있잖아요. 첩첩산중 알죠? 더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레전드를 찍는구나. 하... 아, 깜짝이야. 어, 할게요. 준비되셨죠? <웃음> 네. 그.. 저희 신남바 몇 시야? 상다시기. 카메라 롤. 신남바 상다시기. 하나 둘 셋. 오빠 어. 어, 어, 어, 왜 이제 왜, 어 아니 뛰었는데 왜왜왜. 이것봐 완전 이상한 문자였어 이 편지는.. 아 사람은 저사람이저 사람은 저거왜 믿어? 사람이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람이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은저사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 먹고 싶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 운영실에 허가 받았어요? 아 네. 아, 허가 받고 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 아 네. 아, 저희 그 뭐지 말씀은 드렸는데. 어, 어. 말씀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네, 운영 네. 운영실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거론 아. 그러면. 아, 네. 아 네. 근데 저희가 이거 그냥 한5 분만 촬영할 거라서 안까요안 되죠 안 되죠. 아, 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운영실에 가서 허가를 받으세요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디가. 나 방금 운영실에 알아보니까 음. 이게 절차를 밟는데 이틀이나 걸린대 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확인을 받아와도 위에서 논의를 해야 돼가지고 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중대청 왔써요 일단 아니 아니 공서로 옮겨야 되나? 아니 그학교 찍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될거 <웃음> 그러면 그냥, 그냥 이틀 걸리더라도 그냥 올거 같아 그러니까 아나 그러니까 이틀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배우로 섭외한 거잖아요 음. 시간이 안 맞을 까 봐. 일단 그, 저거 그 배우님들이랑 그러면... 일단 저 분들한테 예. 말씀 드려보는 게 예. 낫지 아 일단 같이 나가면서 좀. 양해를 구여주시다 예. 예. 근데 지금 너 찍는다고 촬영한 게 30분 전인데 아마 10분, 10분, 15분이면 찍는다고 그볼때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 지연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엔지도 많이 나고 밖에서 기다렸으 미안해 아니 아까 안에서 촬영이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바깥 촬영부터 해야 될것 같아 아예 야외 촬영? 한 10분에서 좀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미안해 촬영 있지 미안해 진짜. 그냥 갔어? <웃음> 어 어떡하냐 <웃음> 그냥 갔다고? 아니, 근데, 아 근데 충분히 많이. 시간이 안네하 어. 아, 아, 힘들다 방영재 아니 같은영재들다 아니, 같은 거... <웃음> <하네. 방영제> <웃음> 아니 괜찮지다 <괜찮은데>, <웃음> 어. 이런 <웃음> 일이 <웃음> 있는 거 그냥 팀플이 사람 망치는 거 모르니? <웃음> 가자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카메라 챙기고 어다다 <웃음> 피드백 먼저 받을까요? 응, 그게 어때요? 그게 나을거죠? 근데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저녁까지 <웃음> 못가겠어요 <웃음>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다 되니까 나중 그거 카톡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에 <웃음> 일요일에 봐요 어차피 제또 보니까 일요일에 어, 금요일도 아, 안 나왔어 <웃음> 제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오늘 다 할게요. 나왔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아이, 그럼 오빠 어? 그럼 저희가 피드백 카톡으로 남겨줄테니까 미안해요. 미안해. 어. 네네네. 예? 바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서 원래 그럼 일찍 갈라 그랬어. 알겠습니다. 광주 봐요. 네. 다 접해. 일단 오늘 뭐? 교수님 저희 그뭐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웃음> 네. 관리하시는 분이 그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웃음> 촬영이 안 된다고. 그 어, 그것도 문제인데 <웃음> 교실로 오는 길에. 그 오빠가 그냥 가겠다고 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촬영에도 좀 참여를 잘안 하고 그래서 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재미 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건 내가 개입해서 뭐라고 뭐할 소지는 아니고. 꽈 이름이 뭐야? 가수님 팀플 아빠 아닌가요? <웃음> 그러니까 팀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를 호수님. 많이 해, 네.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싸우더라도 아예 치고받고는 하지 말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도저히 말도 안 타고 도지안 된다 그때는 이름을 빼겠다라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여러분이 제가 우리 종진님 이름 뺄까 하다가 졸업반이잖아요 넣어드렸습니다 오빠 취직하셔야죠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인성 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출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제출만 이거 비밀이때 말안 돼요? 날이 참 좋아요 그죠 날이 좋아서 그거 쓰고 있으니까 진짜 쫄라뱅 같아 힘들어요? <웃음> 재현 오빠 아직도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미친불 아, 진짜 언제 끝나